안녕하세요 달빛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니 삼각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간편하잖아요 이렇게 작게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정말 좋은데 어떤 제품이 좋았는지 개인적으로몇 가지 추천을 해드릴게요 울람지의 MT-08이라는 모델인데요 아담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딱이 정도밖에 안 늘어나요 이 정도 사이즈의 뭐 스마트폰이든 액션캠이든 가볍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게 장점이죠 긴 삼각대는 들고 다니기 힘들지 않아요 이 제품은 MT16이라는 모델이에요 둘다 브이로그 삼각대로 이렇게 나온 건데 크게 차이가 이미 나죠 아까 거보다 조금 더 길게 늘어나기도 하고 거의 한 1.5배가 더 큽니다 그리고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옆에 하슈 소켓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직접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편하게 카메라를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두 가지 제품 말고도 하나 더 추천을 할게 있는데 울란지의 MT34라는 모델이에요 사이즈 차이가 크죠 무게는 막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이게. 일단 훨씬 길게 늘어난다는 점이 긴게 필요하신 분들 그한테 굉장히 좋고요 돌려서 장착을 할수 있는 부분이 좋기도 하고 스마트폰 거치대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장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울란지의 라인업은 조금 더 다양합니다 이 제품들 말고도 다른 울란지 미니 삼각대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편한 걸 고르시면 돼요 이 울란지라는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가성비의 촬영 장비를 다루는 브랜드였거든요 근데 이제 가성비가 아니에요 이 삼각대가 지금 한 15,000원대 16,000원대 정도 합니다 이 작은 게 근데 이게 제가 살 때만 해도 8,000원대였어요 아니 물가가 아무리 상승을 해도 두 배가 비싸진다는 게 저는 너무하다는 생각. 생각이 드는데 요거를 살거라면은 개인적으로는 이게 17,000원 정도거든요 이걸 살거 같아요 훨씬 늘어나아요 <웃음> 개인적인 평이니까요 이런 비슷한 제품이 알리에 검색하면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오히려 더 좋은 제품도 있어요 물론 이게 마감이 좀 깔끔한 부분이 있긴 한데 바로 이 모델을 제가 알리에서 구해봤거든요 크기는 약간 크죠 이게 좀더 길죠 돌리면서 장착을 하는 방식이어서 이렇게 돌리면서 장착하는 방식이 저렴한 미니상각대에는 없어요 핫쇼 소켓까지 있습니다 헤드가 분리가 돼요 보레드만 따로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도 있겠죠 되게 재밌는 건 이렇게 생긴 보레드는 가격대가 만원대가 넘어요 이게 아무리 저퀄리티여도 하슈소켓이 있고 돌려서 장착할 수 있는 이 보레드가 포함이 된이 미니 삼각대가 겨우 6천원대예요 15,000원 이건 6,000원. 물론 이제 배송비가 좀 있긴 합니다. 그래도 배송비까지 고려하더라도 만원 안쪽으로는 살수 있어요. 이 삼각대를. 그 정도면 저는 충분히 값어치 이상을 하는 가성비 제품이라고 추천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젠 가성비의 울란지는 옛말입니다. 마감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이 삼각대가 펼쳐지는 각도도 울란지께 조금 더 조금은 더 안정적이긴 한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보다는 조금 더 편리한 그런 제품을 원하신다면 그두 가지 제품을 제가 추천해드리는데 이 2만원대 정도고 요거는 17,000원대 정도 하는데 거의 비슷한 가격대예요. 얘가 훨씬 길게 길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고 스마트폰도 장착할 수 있는 게또 장점이고 가볍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모델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슈 소켓이 필요하신 분들 여기에는 그게 없거든요 옆에 하슈 소켓에다가 포켓 조명이나 마이크나 무선 마이크 같은 거를 장착하시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선택하시는 게더 낫죠 오늘 영상에서 이네 가지의 미니 삼각대를 제가 다루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네 가지 제품이 펼쳤을 때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미니 삼각대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기 바라면서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아이 썸네일 각인가? <웃음> 이렇게 조금 내려좀 내리면 이렇게?